안녕하세요 프로혁신러 잡스입니다 오늘은 좀안 좋은 말씀을 좀 드려야 될것 같은데요 그게 뭐냐면요 오늘 하루는 영상을 또 쉬어야 될것 같습니다 예전에 술 마시고 정신을 못 차리면서 영상을 쉰 적이 있었는데요 오늘 같은 경우에는 술 마시고 영상을 쉬는 게 아니고 촬영을 시도를 했었는데 잘안 나왔고 그리고 제가 또 4시간 뒤에 OT를 가거든요 OT가 뭐냐면 대근이거든요 그래가지고 OT를 가야 되는데 영상을 또 촬영하고 편집하고 업로드까지 하면은 잠을 좀 못잘 것 같아서 오늘은 좀 쉬고 내일 다시 업로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. 일단 죄송한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. 정말 크리에이터의 삶이 쉽지는 않네요. <웃음> 그래도 저는 재밌게 하는 편이니까 쉽게 지치진 않을 것 같습니다. 일단 정말 너무 죄송스럽게 생각을 하고요. 주말 잘 보내시고 건강에도 유의하세요. 감사합니다.